당국 집값 상승률 2위를 기록했던 시흥 집값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집값이 최고점의 반토막으로 내려오면서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증했던 10억 클럽도 대부분 사라졌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곳 신도시가 자리 시흥 대5동이 시흥 대5시 원호반서 미플레이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6일 5억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집값 상승기이던 2021년 7월 1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2년 반 만에 집값이 최고가의 절반으로 내려왔다. 인근의 후반 센트로 하임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 6일 4억 5천만원에 매매됐다. 2021년 7월 기록한 최고가 8억 6,500만원에 비해 47% 하락한 가격이다. 시흥 백옷 중흥 S클래스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4억 5천만원에 손박힘 되며 최고가 대비 48% 하락했고 시흥 백옷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파크 전용 84제곱미터도 최고가 대비 46% 내린 4억 8천만원에 지난달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시흥 집값은 2021년 37%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12.67% 하락했다. 경기도 평균인 9.63% 하락을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백옷 신도시와 시흥시청이 있는 장현지구 등 주요 지역의 하락세가 집중돼 개별 아파트에서는 40%대에 달하는 낙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집값 상승기를 펼쳤던 시흥 하락기엔 반토막 증가. 장현지구 장곡동의 숲속마을 2단지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최고가 대비 49.3% 하락한 이억원에 거래됐다. 인근 능곡동 시흥 능곡 신안 인스빌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 11일 최고가 대비 43% 내린 3억 8천만원에 팔렸다. 시흥의 또 다른 주요지역인 은계지구 집값도 최고가에 비해 40% 하락했다. 은행동 시흥 은계 우미인더 퍼스트 전용 115제곱미터는 지난달 최고가 대비 40% 하락한 6억원에 매매됐다. 시흥은 견양수자인 전용 84제곱미터도 40% 하락한 4억 9,500만원에 지난 12일 팔렸다. 가진 환경디비 집값이 절반 수준까지 낮아지며 10억 클럽도 줄줄이 탈락했다. 집값 상승기에는 시흥아파트 단지 9곳이 실거래가 10억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시흥 150원 후반 서밋 플레이스를 비롯한 대구 신도시 아파트가 다섯 곳을 차지했다. 현재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10억 클럽 타이틀을 반납했다. 단지 내 가구 수가 10가구도 되지 않아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운 펜트하우스두 곳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코로나19로 높아진 유동성에 몰려들며 형성됐던 거품이 대부분 거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 동이한 기업 중개사는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지기 시작한 게 2020년 2월인데 시흥 150원 후반 서밋 플레이스의 경우 당시 매매가가 5억 6천만원으로 지금보다 높다며 규제지역도 풀렸으니 악재가 더해지지 않는 한 추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저렴해져. 지역선 거품 거쳤다. 105대 경우 악재가 더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시행 중인 시흥 인천전력구 공사가 그것이다. 한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전력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시흥변전소부터 신송도변전소까지 7.2km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초고압 송전선로가 백옷동 중심부를 관통하게 된다. 이 중개사는 갑자기 발밑에 초고압 송전선을 매립한다는데 누가 반기겠느냐며 집값의 영향을 줄일 수는 이것 정도라고 말했다. 시흥 백옷신도시아파트 전경사진 오세성한경닷컴 기자 당현지구기업중개사도 이 일대 대장아파트는 능곡동 운남퍼스트비를 차와 제일풍경챗센텀이라며 이들 아파트 낙폭은 최고가 대비 20에서 30%에 그쳤다. 시장의 공포가 거치면 일대 아파트들이 대장아파트를 기준으로 휘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호재를 기다리는 지역도 있다. 목감 주구기업중개사는일대 집값이 3 0대 하락했는데 지금이 낮은 수준이라며 2025년이면 목감을 거쳐 여의도로 가는 신안산선이 개통한다. 지선이 아닌 본선이고 여의도까지 20분이면 가기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은 다시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시흥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159건에서 10월 166건. 11월 166건 12월 199건으로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는 85건이 등록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엔 이르다고 평가한다 이웅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지금은 금리가 중요하고 규제 완화나 교통 호재 등의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